관찰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토끼 영어로는 rabbit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토끼 영어로는 rabbit 나는 기다란 귀를 가진 동물이야 토끼과에 속하는 동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볼수 있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지 토끼는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어 맞아, 또 다른 특징으로 우리는 귀가 길고 꼬리가 작아 몸무게는 1kg가 평균이고 정말 큰 친구들은 7kg가 넘는데 와 토끼는 작은 동물인 줄 알았는데 7 k g 가 넘는 친구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지금 토끼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당근을 먹고 있어! 초식 동물이라 건초 또는 당근과 같은 야채나 풀을 먹고 살아 우리는 채소도 편식하지 않고 뭐든지 잘 먹는 동물이야 어린이 친구들도 야채와 채소를 잘 먹고 있지 몸이 건강하게 쑥쑥 크기 위해서 우리처럼 푸르른 야채와 채소를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될 친구들 나는야 홀짝. 훌짝 뛰어다니는 토끼 라베 근데 나는 토끼가 우는 걸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토끼는 말을 잘 안하는 동물인가봐 맞아 토끼는 소리를 잘 내지 않는 과묵한 동물이야 위협을 느낄 때나 아플 때는 비명을 지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면 토끼는 잘 울지 않아 어린이 친구들 TV에서 새하얀 털에 빨간 눈을 가진 토끼를 본적 있니? 그러한 색깔을 가진 토끼는 알비노 유전자 때문에 그렇단다! 알비노 유전자가 있으면 검은색을 표현하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온몸이 하얗고 눈도 빨갛게 보이는 거야! 토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그리고 사람도 알비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단다! 정말 신기하지 않니? 알비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하얗구나. 정말 신기하다. 으, 으. 대표적으로 털이 하얀 호랑이 백호도 알비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생김새가 있는 것 같아. 는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토끼 와뱃! 우리는 고양이처럼 몸에 털을 입으로 핥으며 정리해! 이것을 그루밍이라고 한단다! 서로에게 그루밍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건 상대를 좋아하고 있다는 표시야! 달리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 마자토끼는 앞다리에 비해 뒷다리가 길고 튼튼해서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는 동물이야 장거리 달리기는 잘하지 못하지만 단거리를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어 긴 뒷다리 덕분에 방향전화도 잘하고 높이 뛰어오르는 것도 잘해 제일 신기한 부분은 골격구조가 사냥개보다 두배의 충격을 견딜 수 있게 해서 심하게 넘어지고 굴러도 바로 일어나서 뛸수 있대 와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서 다시 뛸수 있다니 토끼 정말 멋지다 우리가 이렇게 빠른 다리와 작은 몸집을 가지게 된 이유는 토끼는 먹이사슬 최하위라 천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제일 무시무시한 천적은 여우, 족제비, 독수리, 뱀 같은 동물들이란다 항상 이러한 천적들에게 도망칠 수 있게 우리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진화한 거야 무시무시한 천적들이네 상상만 해도 무서워 우와 어린 토끼들이 모여있어 정말 귀엽다 몸집도 작고 귀도 작은 아기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니 진짜 귀여워 야, 훌쩍훌쩍 뛰어다니는 토끼 라베! 토끼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어 편식하지 않고 야채까지 골고루 먹으니까 너무 보기 좋다 있어. 우리 잠깐 조용히 자는 토끼를 지켜볼까? 홀짝 홀짝 뛰어가는 토끼.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니 토끼야. 거기를 구하려면. 어지러니 움직여야 된다고! 바쁘다, 바빠! 응. 나는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토끼, 우 라벳! 알파벳 알로 시작하지! 폴짝폴짝! 폴짝. 여기 어디서 맛있는 먹이를 봤었던 것 같은데 어디지? 여긴가? 토끼야, 네, 안녕! 다들 안녕! 오늘은 토끼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네!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오늘은 토끼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토끼는 길쭉한 귀가 특징이고 폴짝폴짝 뛰는 게 귀여웠어. 토끼는 영어로 rabbit, 알파벳 R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안녕, 모두들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